결론을 내리자면 연구필러 분명히 좋은 필러지만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영구적으로 좋은 필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익수성형외과 고익수입니다 연구필러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요즘은 연구필러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연구필러를 좋아하는 사람의 1인입니다 왜냐하면 영구필러는 필러가 단기간에 사라지는 단점을 개선하고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필러를 유지시키는 뭐 어찌 보면 필러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수 있는 제품이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필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액체이기 때문에 영구필러는 영구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기간에 1년 가는 필러도 관리를 1년 동안 잘 못하면 얼마든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영구필러는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필러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맹점이죠 코필러를 예로 든다면 코필러가 대개는 그 찌른 근데 만든 모양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전체중에 한 30% 40%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굉장히 손을 많이 타는 곳이에요 근데 1년 정도 유지되는 필러는 환자가 이렇게 만지더라도 약간 이동된 다음에 그게 점차로 흡수되면서 그런 이동되는 단점들 관리를 못한 것의 단점들이 금방 사라지는데 영구필러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리를 4,5년 뭐 10년 동안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 오래간다는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구필러를 바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이 관리를 잘하는 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1년짜리 필러로 주사를 먼저 해서 그 부위가 손을 안타면서 충분히 잘 관리하시는게 확인된 다음에 그분이 그래도 연구필러를 원하시면 그 다음에 해드리는게 제가 만든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연구필러 분명히 좋은 필러지만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영구적으로 좋은 필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좋게만 생각하셔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성향을 잘 살펴서 본인이 필러에 대해서 관리할 자신이 있으면 그때 돼서 생각해 보실게 연구필러입니다